방법왕입니다. 여러분 응용하세요 방법왕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 나의 스윙 궤도를 정말 멋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백스윙 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클럽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내눈 앞에서 지금은 앞에 있죠? 뒤로 빨리 사라지게 해라.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세단 거리로 그냥 빠져 빨리 사라지게 했을 때, 이게 백스윙의 그냥 원리다. 그래야지 원이 그려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빨리 사라지긴 할수 있는데, 예쁘게 보일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또다 달라. 또 팔도 백스윙, 팔도 방버방, 뭐 별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정해드리려고 해요. 스윙이 이쁘게 보이려면, 좌우지간, 이 어깨가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 꺾이는 부분, 그쪽으로 이 클럽 샤프트가 통과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 팔이 어깨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과하는 점이 이렇게 되면 몸이 상당히 부담을 갖지만 그 지점을 통과할 때 팔이 굉장히 부드럽게 같은 선상에서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사라지게 하세요 했을 때 어드레스를 했지만 딱 갔을 때이 샤프트가 어깨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거울이 있으면 옆으로 보고 아 통과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팔 빨리 사라지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라지게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사라진 거래. 이것도 사라진 거래. 이런 분들은 미스샷 굉장히 많이 해요. 어. 왜이팔 선상이 어깨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이 스윙이 플랫해져가지고 탑핑이 나고 아또 이것도 업라이트 하면 또 뒤땅나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렵다고 하지 이런 건뭐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방은 그런 거를 어, 설명한다기보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여기 그리고 이제 거울이 없을 때는 한번 살짝 그립을 놔보는 거예요 살짝 그립을 놔 살짝 그립을 놔 그래서 이쪽 어깨 쪽으로 가는지 하고 그 어깨 쪽그 느낌으로 뒤로 그 느낌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원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사라지게 했으면 이제 공 치고 나서 팔로우스로 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거울을 보고 이 클럽 샤프트가 여기를 통과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오, 괜찮은데 어 이거 너무 낮은데 어 너무 높은데 그보다는 통과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크를 살짝 여기에서 팡 풀면 어깨 맞는지 탁 놨더니 팡 하면 위로 가는 거죠 또 봤더니 팡해또 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깨 끝으로 팡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지금 만들기 전에는 가서 어깨 한번 어깨 한번 어깨 한번 어깨 한번 스윙이 약간 좁다는 느낌을 들지만 이 스윙 궤도의 느낌으로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 에 했던 스윙 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스윙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윙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여기에서 둘 물론 이제 그 연습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셋 똑바로 탁 치는 스윙을 하는 거죠.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라면 아주 훌륭한 샷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옥선생하고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해요. 저방법방은 옥선생하고 좀 비슷한데 옥선생은 좀 약간 겁쟁이 같아요. 이렇게 탁 똑바로 치는 거에 대해서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무조건 뭐 우측으로 쳐서 막 쳐가지고 가운데 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스윙 스킬 속에서 둘셋빵 치게 되면 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쉽, 일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똑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공도 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윙 궤도가 이쁘게 보여야 되고 이쁘게 보인다는 건 간결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깨, 어깨, 어머 그럼 쳐버렸네. 어깨, 어깨 해서 이걸 맞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백스윙은 어떻게 하는 거다? 바구간내 눈앞에서 빨리 뒤로 사라지게 하는 거. 하지만 이건 낮은 거, 이건 높은 거. 그래서 이쪽을 통과하는지까지 점검을 하시게 되면 하나 더 쳐볼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어깨. 이런 식으로 가요. 어때요? 크, 스윙돼도 맞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밖에안 갔어. 그래도 내 몸이 갈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에 타겟 타깃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소문내는 건 우리 이병골파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